우리가 어떤 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에 맞닥뜨리는 어떤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운동은안 하고 아 며칠 운동 안 하면 괜찮겠지. 그래, 차일피일 미우로다가 어느 날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거울 화장실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누구야?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때부터 몸무게 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다 을 보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어느 날 부모님 뒷모습을 봤더니 왜 이렇게 작아졌지? 왜 이렇게 작아진 모습이 보이지? 나이가 드셨구나.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한 번에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단 얘기예요. 자, 돈이란 것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까? 한 번에 맞닥뜨리는 그그 그 시점에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혼자 자취하느라 굉장히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 어떤 물건을 살때 항상 그 금액에만 그 집중을 했어요. 내가 지금 지출하는 이 금액이 작아야만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때 지불 고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단순한 수치지만 그 수치만큼 내가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그 차감된 만큼 내가 다음 달 무언가를 할수 없을 것같아 어떤 불안감 때문에 지금 나가는 그 금액 작은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만 원짜리를 산다 치면 은 경험상 이런 건 있어요. 내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더 좋은 걸 사서 오랫동안 쓰면 그리고 오랫동안 썼던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지금 천원을 그냥 내 보이는 거 천원을 그냥 쓰는 거그 작은 금액을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내가 더 좋은 걸 사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샀을 때더 오래 입고 더 오래 쓸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은 돈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의 집을 고통을 적게 만들려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싼 거를 사요 저렴한 걸 사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부를 지르게 되는 그 심리가 그 집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지출되는 그 합이 같거나 더 많은데 그 일시적인 그 집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할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눈속임에 내가 위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을 겪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파이가 있으면 작은 파이가 한달 동안에 나한테 만약에 월급이라고 치면 정해진 파이가 계속 나한테 주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을 벌면 그의 50만원 정도는 그냥 카드값으로 매달 나가게 되니까 나머지 50만원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럼 내 시야도 그 안에 딱 정해지죠 딱 50만원 만큼만 내가 무언가 누릴 수 있는 매달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내가 그 파일을 키워볼 생각은 대부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자원 그것만 가지고 가용해서 적용을 해서 응용만 해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일을 내가 두배세배 배 올릴 것인가?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입금되는 돈은 그대로 그 가치를 형성하게 놔둬야 되고 그 외적으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혼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자 이렇게 위해서는 내가 입력하는 입력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프린터를 보면 얘가 A4 용지를 막 뱉어내요 뱉어내고 잉크를 쓸수록 어때요? 뭔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잉크 값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자 A4용지 지금 10장, 20장 지금 출력하다 보니까 이거 돈 들어가네. 다음 달에 또 이거 내가 주문해야겠구나. 자 가난해지는 생각은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출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부가가치를 내가 하다못해 거기에 나온 전단지를 내가 만들어서라도 어디에 뿌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내가 입금받을 수 있게끔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가 나한테서 나간다, 지출된다, 금액이 없어진다, 수치가 줄어든다, 차감되고 있다 자 여기에만 우리가 대부분 골몰하기 때문에 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만원짜리 런닝머신을 샀다면 단순히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감된게 아니죠 자 그런데 내가 대부분 이 차감된거에 집중을 하고 오늘은 이 지불된 그 고통에만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 100만원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단순히 그 런닝머신을 통해서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증진하게 되고 건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거기서 이제 가치가 파생되는 건데 단순히 100만원이 통장에서 차감됐다. 내 돈이 줄어들었구나. 자, 이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죠. 지불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지불된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거에 골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킥보드 20만원짜리 샀으면 단순히 20만원 차감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킥보드 동호회에 가입할 자격 조건을 내가 갖춰버렸다. 사람도 공장과 같죠. 자, 공장이란게 어떤 생산품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금형도 필요해요 거기에 투입되는 게 있어야 완제품이 이제 나오고 생산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유통이 되고 쇼핑몰로 나오고 백화점에 나가고 마트에 나가서 우리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입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공부를 하던 15,000원 짜리 책을 사서 읽던 간에 내가 그걸로 결과를 내야 된다 자. 이제는 돈을 쓸때 내가 투입을 했어요 만원짜리 투입을 했다면 그 만원의 가치가 그냥 차감된 게 아니라 내가 1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버리면 되겠구나 그거에 골몰 하고 악착같이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독서 같은 거 독서를 하면서 어 이게 인풋이구나 계속 느낀 거예요 인풋이고 어, 시간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거를 단시간에 이걸 흡수를 할수 있구나 굉장한 쾌감 거기에서 다시 글쓰기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 생각을 더입혀 가지고 출력을 하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 가지고 내 이름이 걸린 내 이름 석자 걸린 책을 서점에서 만나보자 자 여기에 또한 번에 더 업그레이드 된 출력을 하게 됐던 거예요 큰 자본 없이 자. 그러니까 책쓰이라는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하고 뭔가 차감되고 있고 돈만 나가고 있고 자 이런 생각으로는 내가 생산자적인 입장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엔 돈을 버는 사람들, 자기 부를 조금이라도 축적해 나가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출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서라도 내 부가가치를 만들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글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어떤 완제품이 됐든 손해 본다 그냥 금액만 차감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보다 훨씬 두배세배네배 다섯 배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통장에 있던 100만원 중에 1만원, 2만원, 3만원이 차감돼서 90만원 되고 있고 80만원 되고 있고 자그 수치만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면 그 금액 차감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덜 받고 대신 내가 그 차감된 대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산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아, 되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떤 물건을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할때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자이 정도의 내가 지향에 나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한탄하기 전에 내가 어떤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본 없이, 스펙 없이 자 1인 기업, 책 쓰기, 동기부여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하단 카페에 제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보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나아가실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